안녕하세요 음... 아내모에 캣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는 그림 돈 기타 등등이 있어요 쓰는 프로그램은 포토샵 애펙 플래시 세가지였었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여기에 참고양 일러스트가 있거든요 이 일러스트는 메디방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어도비 제품은 아니고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제 작업 영상 위주로 올라올 것입니다. 실력은 부족하지만 만드는 영상이나 그림 그리는 영상, 가끔 이렇게 애니메이션 영상도 올립니다. 유튜브는 처음이라 어색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. 바바이!